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떼고, 다음에 이거를 떼고, 그러면 여기 빠져가 있어. 러쉬. 근데 이게 하나 짜리는 응. 사실 난이도가 쉬워. 아, 두개가 넘어가거나 제일 어려운 건네 개짜리? 양쪽에서 컨트롤하는 스위치들 있잖아 예를 들어 복도 같은 데야 복도 끝이랑 시작하는 데랑 한, 양쪽에서 다킬수 있는 스위치들이 있어 아, 그래? 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 음. 그냥 복도를 지나갈 때는 키고 싶고 다 음. 지나가고 나서는 끄고 싶은 그런 경우에 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를 눌러주면 얘가 빠져 음. 가방 눌러서 빼 이제 안 빠지다 오래돼가지고 조심해 응. 누르고 어디다 기대놔야 될것 같은데 누르고 빼 이렇게. 음. 여기에 일구 스위치 하나만 있는 거 음 똑딱이가 하나만 있는 거야. 이 위에다가 아까처럼 얘 플라스틱 얘를 스위치로 다는 거야 음 이거 업을 맞춰줘야 아까처럼 왜냐면 여기는 커버가 위아래가 나눠져 있거든 봐봐. 밑에는 아 약간 밑에 이렇게 됐고 여긴 이렇게 돼있거든 가격이 나가는 걸수록 이렇게 돼있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색깔도 사실 상관없어 그냥 넣어? 응 교류라 들어가고 나가는 거 같아. 필초에 60번씩 위치면 음, 발는데 음. 같이 끼면 진짜 절대 안 된대. 이것도 그러면 바로 스위치가 떨어져. 음. 자, 차단기가 떨어져. 그리고 다시똑 같이 이것고 위치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응. 그 다음에, 업을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끝! 이게 잘 되는지 응. 확인하는 건, 잡아 오 된다 응. 오 잘했네 아유 시공이 아쉬워 음, 조금 아쉬워 응. 어쩔 수 없지 뭐 아, 아쉽다 응. 다음에는 그거 할 때는 가는 아니라 요것만 빼고 하면 돼 응. 이거 응. 좀만 옆으로 한번 밀어봐 어, 알았어, 알았어 밀어볼게 어불 끄고, 어, 끄고. 정신배우무서 그래야지 응, 전기는 무서워하는 게 맞아 나처럼막 하면 안돼 전기 앞에 우쭐댔면 죽는 거야 응 진짜 죽는 거야 이거 바로 응. 저쪽에도 너무 남은 것 같은데? 해보지. 너무 갔어 딱 좋은데 여기는 여기도 딱 좋아 아이고 그래? 조금 남은데 이렇게, 오, 됐어, 됐어. 응. 됐어. 오케이. Okay. 완벽해.